프리암 더블 일 파사또 아모르게 마이구이다 또 사투도 배턴아 이제는 재로몽을할 만한 나이가 된것 같아. 자, 나는 이제 꽃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웃음> 옛... 응. 청주나 이런 데 가면 나무 막 우거져 가지고 예뻤었는데, 응. Di i provençal mar il sol chi dal corti cancelo l cor di dal corti cancelo l di p r o v e n z a i l mar il sol al natio pulgentesol qual destino ti puro 월드 스티노 디뿔로 왈낫디오폴젠테솔 너무 낮구만. 벤치의 여유. 근데 벤치에 앉아서 쉴 만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내추을한 곳이 되게 많아 음. <웃음> 여기 오니까 새들이 엄청 많네. 음, 한동안 새가 안 온다 했더니 여기서 다 울고 있었네 그게 우리 집에 있던 새들이 다 일로 왔나 봐. 음, 날씨가 따뜻해져서 일로 온거 아닐까? 그런가? 옛날에는 여기 너무 추워서 음. 사람들 사는 곳으로 왔다가 그렇겠지. 근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종류도 많은가봐 새소리들이다제각각이야 아, 잔디가 음. 우리 는이친잔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안 드나? 금잔디는 꽃은 폈던데. 친초가더 많은 잔디가. 그게 아. 낭떠러지 주의하시오 아니, 아니야? 맞아. 박지 주의하시오 아. 뭡니까? 자연십쭈라고 자연 보호 어디 보자 자연 보호구역이네 독수리 잡아먹지 마시오 독수리 <웃음> 잡아 독수리 까마귀 잡아먹지 마시오 헤센주의 상징이요. 아니, 점원의 이 상징이요. 와, 나무 되게 조그맣다, 이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런가? 응. 그런가? 고속도로에 가면 한 4, 50m 짜리들도 많잖아. 아, 아까 하얀 나무 생각났어. 편백나무. 피톤치드. 저 잔디밭 끝에쯤 가면은 냇물이 흐르나봐. 저 수영장으로 가는 물. 응. 응. 그윈익슈타인에서 내려오나봐. 그런거 같아 사람들이 꼬박꼬박 인사는 잘하고 가네. 셀카봉 주는 것도 팔이야. 그래. 얘는 뭐야? 여기도 막루가 있었나 보다. 그런가? 여긴 철거한 것 같아. 철거한 게 아닌 것 같아. 원래는 저렇게 생긴 거야. 아, 그래? 뭐야. 나무를다 대놨어, 살아있 그래? 어머니가 외로운가 보다 나라가 외로운 나라인 것 같아 이기적인 나라 외로운 나라 어. 그래서 문화가 더 발전하지 않았나 무슨 문화? 그 오페라가 됐던 심포니가 됐던 아무런 문화? 그렇지 그니까 러 자기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문화, 듣는 문화 그런 거 아니겠어? e bella cosa, a y u n a t a sole, laria serenado u n a t e m p 갤라리아 프레스카 파레초나페스타케펠라코자나이나타소레 여기는... 비를 피하는 덴가? <웃음> 그런가 보네.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놨네. 의자도 있고 벌도 날아다니고 레 기어 벨라 연매 오솔레미오타인 프런티 어때? 어, 여기가 소리가 잘 나가네. 오솔레 오솔레미오 <목소리> 스타이너 프론테아테 스타이너 프론테아테 음. 연못이 있네. 헬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가 막아주나봐. 어? 보를 만들어서 여기서 물을 막아줘가지고 저 밑으로는 또 개울처럼 흘러내려가나봐.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숲 속에다가 집쪄놓고막 자기 혼자 피아노 치면서 마왕을 부르는 거야. 피아노도 엄청 잘쳐 남자가. <웃음> 근데 그 사람이 연세살인마였거든 코크런 <웃음> 분위기가 나 여기. <웃음>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TVN도. <웃음> 즐거우면 끝이 없다. 그게? 어, <웃음> 보트도 있네. 저기 여기 보트를 딱 거꾸로 뒤집어놨어. 여기서 개인이 타나 보지? <웃음> 저기 집도 있어. 그런 집 좋겠다. 난 싫어. 아, 그때 여기서 집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겠네. 중리아를 당했 쉴리고... 슬렌지야, 그렇게 보래 봐봐네. 제가 니까가 놀랐어. 응. 독일 사람들도 텐트 치고 그거 하는 게 있던데. 애가 많네, 남자들. 어디 가서 하나? 자전거 하나만 들고 특히 안자리네 <웃음> 이거 봐라 완전히 꽃밭이네 무슨 꽃이야? 아, 꽃 아니야? <웃음> 과수원 같은데? <웃음> 과수가 폈네 할머니?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이리리라고할머니 참...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추웠는데 눈 오고. 어 지난주에 눈이 왔나? <웃음>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웃음> 근데 또 오늘은 날씨가 좋네. 응. 음, 맛있겠 <웃음> 음 아, 필드가 멋있네. 안로 네. 어. 소들은 원래 얌전해. 어. 근데 가끔가다 옛날에도. 미치는 애들이 있더라고 소가 발작하고 왜 그랬나 몰라